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자동차 보험 시간의 정우탁입니다. 방금 보신 뉴스는 얼마 전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 뉴스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자동차 보험 시간의 정우탁입니다. 방금 보신 뉴스는 얼마 전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 뉴스였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서라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배우 정우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떤 부분이 조금 잘안 된다고 느끼셨어요? 한국말로 할 때요. 음 한국말로 할때 어려운 말들이 읽거나 음. 좀 약간 격식 차리면서 뭔가 해야 되는 음 그런 문장들이나 그런 말들이 조금 어색하다. 음 혹시? 전문직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은 조금 불편했던 거죠. 네 맞, 음. 맞습니다. 이번에 정말 진행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김현대 과장님이 돼볼게요. <웃음> 제가 어떤 역할이죠? MC예요. MC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자동차 보험 시간의 정우탁입니다. 방금 보신 뉴스는 얼마 전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서 일가족 네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 뉴스였는데요.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안전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자동차 보험 기간에는 사고 시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형사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회사 자동차 보험 특약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도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보상시원부 김현대 과장님 모셨습니다. 와! <웃음> 아, 어렵죠? 어려, 어렵네요. 이거 왜 읽는데 어려울까요? 어디서 끊는 건지 좀 뭐. 음, 좀, 우선은 네. 지금 이거 처음 읽었고, 네. 그 다음에 이 한글을 계속 읽는 것 자체가 네. 내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음. 내가 이거를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먼저 긴장을 해버려요. 네, 맞아요. 어. 음. 근데 이 긴장이 내 실력을 발휘 못하게 만드는 되게 큰 요소거든요. 음. 그래서 긴장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긴장을 풀어내는 것. 이것만 해도 긴장이 좀 풀려요.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것만 해 긴장이 풀린다 응. 숨 크게 들이쉬고 내뱉기 응. 뭐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한숨 한숨. 어,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네. 먼저 한숨을 내쉬세요 음. 하...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긴장을 했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음. 호흡이 지금 다 빠졌죠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아까 전처럼 들이마시지 말고요 네. 지금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배를 채우세요 그럼 지금 가슴은 떨어져 있고 네. 그 다음에 배만 채워서 고톤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자동차 보험 시간에 김설아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웃음> 뉴스는 이 정도 톤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자동차 보험 시간에 김설아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톤으로 안녕하세요 <웃음> 알기 <웃음> 쉬운 자동차 보험 다시 다시 지금 <웃음> 들어 마실 때 이미 가슴으로 들어갔어요 어. 그래서 후 떨어뜨리고 나서 들이마실 때도 코로 굳이 안 들이마셔도 돼요 그냥 입으로 살짝 들이마시면서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웃음> 너무 낫나? <났나? 웃음> 아 마, 어, 인사는 해야죠. 혼자 말하는 <웃음> 어. 거 같잖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그쵸? 알기 쉬운 자동차 보험 시간에 정우탕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음. 시작을 하셨었어요. 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하는 그 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음. 지금은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음. 그 속도의 그 긴장성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내려가면 no. 누구라도 못해요. 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너무 여기서 시작해서 네. 내려가고 싶었는데. <웃음> 네, 그래서 내가, 아, 이 톤이 아니고 이 톤이지. 라는 네. 그 시작 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음. 내가 무엇을 읽든 간에 여기까지 가지 않는 거거든요. 음. 그래야 내 실력을 100% 다 발휘할 수가 있어요. 어, 틀리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음. 호흡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의미를 음. 생각을 못 해요. 음. 그래서 무조건 의미를 음. 생각하면 호흡이 자연스러워져요. 음. 이런 글이 어려운 이유가 감정이 없는 글이라서 그래요. 음. 감정이 있으면 호흡을 자연스럽게 쓰시거든요. 음. 그리고 내가 지금 감정이 없는 글을 여기서 어떻게 호흡을 처리하지?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래도 중간중간 끝난 데가 느껴지잖아요. 때에서 면 이런데 한지 다 보이는 곳에서 거기서 쉬어 주세요. 아, 네. 아, 한번 따라 하고 갈까요? 어려우시면 어, 그, 네, 음, 좋아요 음.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자동차 보험 시간에 김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자동차 보험 시간에 정우탁입니다 방금 보신 뉴스는 얼마 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 뉴스였는데요 방금 보신 뉴스는 얼마 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순환,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 뉴스였는데요 <웃음>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안전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안전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자동차 보험 시간에서는 사고 시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형사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회사 자동차 보험 특약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자동차... <웃음> <웃음> 좀 기네요 제가 <생각 웃음> 읽어보니까 그래서 오늘 네. 알기 쉬운 자동차 보험 시간에는 네. 한번해 가져야 돼요 음. 사고 시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형사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회사 자동차 보험 특약에는 무엇이 있는지 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자동차 보험 기간에는 사고 시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교회,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형사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회사 자동차 보험 특약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웃음> 네 좋아요 <웃음> <웃음> 너무 어렵다. 자, 우선 편안해서 좋아요 저는. 네. 우리가 뭔가를 볼때이 사람이 네. 틀리나 안 틀리나 오독을 하나하나 사실 막 발음 하나하나 듣는 건 저밖에 없어요 음. 네. <웃음> 심지어 저도 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듣지는 않고 네.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만 듣거든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무엇을 들을까요? 그냥 내용? 무슨 그쵸. 말을 하는지, 음, 네. 하는지 왜이 말을 시작했는지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를 읽거나 전달을 할때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네. 그래. 아,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보상지원부 김현대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보상지원부 김현대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렇죠 <웃음> 자 이제 한번 쭉 이제 읽어 보셨으니까 네. 다시 한번 읽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부담된다 <웃음> 틀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네. 지금 말을 하고 있나 요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자동차 보험 시간의 정우탁입니다 방금 보신 뉴스는 얼마 전 서울 외곽 순환도로 고속도로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 뉴스였는데요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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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집중해서 읽을 때 그때 제일 많이 늘어요 음... 한번여드릴게요와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자동차 보험 시간에 정우탄입니다 방금 보신 뉴스는 얼마 전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서 네, 제가... 자동차 <웃음> 자동차... <웃음> 아, 오늘 코칭 한번 해봤는데 네. 유튜브 코칭이죠 어떠셨어요? <웃음> 저는 너무 약간 살짝 긴장했었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저를 보시고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0회를 받았는데 어, 처음보다 지금이 정말 많이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마,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뭔가 발음이나 발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콤플렉스가 있다 그러면 한번 와서 이제 뭐 상담도 받고 코칭도 받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와 wow. If anyone of you guys want to improve on your Korean pronunciation or if you want to try to talk like more of a Korean person Then you should definitely come to her and get some coaching done by her. For a better tomorrow, stand up and be confident. Let us all make t u r dreams c e t r e